잘 어울렸어? 보고 싶어서 나 보고 싶었어요? 보, 뭐 보고 싶었지 아 진짜요? 응 우리 사귈래요?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안 나오잖아 가자 상대의 <웃음> 고백을 받아줄 마음도 안 받아줄 마음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의 고백 스킬과 분위기, 매니 때문에 받아주신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흘 만에 헤어졌는데 <웃음> 분위기에 넘어가서 받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헤어졌는데 근데 진짜 X같아서 받아준 거였는데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멘트마저 반박을 이미, 이미 차단해버려가지고 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보고 싶었는데 그냥 고백대로 씨바 오늘 아니면 안돼 씨발 얘 해가지고 그냥 받아줬어 어떤 멘트에 따라서 그게 그 성공률이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대부분 그냥 받아줬다? 어, 내가 양정은인데 <웃음> 네가 안받아주냐 그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고백만 하면 거의 다 그냥 될 만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전그반대예요저불루조나저 진짜예요. 근데 진짜. 노다레스를 바꾼다. 이 느낌이었어요. 대박. 어떻게 바꾸냐? 그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서로에 대한 호감 상태가 50인 거예요. 100 중에? 근데 이런 멘트 쳤을 때 얼만큼 올라가나? 혹은 내려가나? 그러니까 네. 서로한테 공략을 해보는 거예 네, 네, 네. 어렵다. 아 근데 이거 제전 사람들이 안 보겠죠? 보겠죠. 각이 이제 아니 <웃음> <웃음> 그게 아니라 양정은 단톡 파는 거야. <웃음> 이거 <이건> 보셨어요? 영상? <웃음>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? 네. 고... 슛! 술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처음 봤어. 근데 사전에 연락은 하고 있었어. 오케이. <웃음> 아... 아... 어때, 맛있어? 아, 맛있네, 여기 술. 술술 넘어가는구만. 그치. 그럼 다음에 또 먹을까? 다음에? 응. 그래. 근데 다음엔 연인 상황에서 마셨으면 좋겠어. 내가 그래, 처음 봤는데? 어, 처음 봤는데 나는 사실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다 우리 서로 대화했던 게 나는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근데 처음 만나는데 바로 사귀는 건좀 그렇지 않아? 내 얘기를 들어봐. 아. 내 생각엔 이래. 응. 나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응. 생각을 해. 응. 응. 응. 그러면 이 호감이 몇번 만난다고 해서 사실 나는 식을 것 같진 않아. 응. 연인 관계에서 점점 이제 맞춰 가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서로 경계를 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는 난또 다르다고 생각해. 연인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를 판단했으면 좋겠어. 우리가 잘안 뭐 맞으면 어떡해? 채워지는 거지. 음.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연애를 하자는 건 아니야. 근데 아, 그래? 서로를 알아가는데 친구에서 시작하기보단 연애로 시작하자. 이거 내가 많이 좋아? 난 좋아질 것 같아. 내가 많이 좋면 여기서 톨터 토... 줘. <웃음> 나중에 더좋해주면더 그래. 더 그래. 줄게. 당연히다. 그래! 사자 그래! <웃음> 저가 50%였다면 한6 5 <웃음> 어,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네? 네. 왜요? 하여튼 말에 좀 휘둘린 거죠? 나중에 만나나? 지금 만나나? 빨리 만나서 알아가는 게 좋지 않나? 응. 내가 딱 이런 마음이었어요. 그럼 빨리 손잡고 그냥 빨리 뽀뽀하고 그냥? 어. <웃음> 촬영 끝나고 PD가 어. 이제 먼저 어, 저, 저, 저 오늘 장비 싫어서 가야 돼가지고 저 먼저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 하고 촬영 끝나고 간 거야. 그래서 우리 둘이 남아서 정리하면서 어쩌다 얘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 촬영 어땠어요? 너무 재밌었어. 잘하던데? 뭘 잘했어요, 제가? 아 연기를 아까 너무 잘하더라고. 아까 연기? 아까 아까 고백 연기? 아, 아, 아. 그렇게 하면은 고백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, 아까 그건 좀 조금 부족했죠. 그렇죠. 아 아직. 그러니까 아까 좀 부족했다니까. 음. 어떤 식으로 하면은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? 좀더 진심을 다해서? 진심을 다해서. 음. 누나 저 어때요? 너 되게 좋은 동생이지. 좋은 동생? 응. 음. 왜? 그냥 저 요즘 누나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. 어, 어떤 게? 요즘에 누나랑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. 본진 오래됐지만 이제 좀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응. 아까 고백할 때도 연기인 척 했지만 사실 진짜 설렜거든요 저는 좀 갑작이네? 누나한테는 갑작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? 그래서 오늘 안 받아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누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아. 앞으로 또 만나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음. 싶습니다 생각을 까지?까지? 까지? 뭔가 50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좀 신경 쓸것 같아. 아,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없었다. 어, 오, 다행이다. 왜냐하면 그냥 고백을 한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었다, 더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크게 부담되는 느낌이 아니었던 것. 고백 초반에 딱할 때는 무조건 오늘 고백을 바라내야 된다라는 어어. 생각이었는데 딱 누나의 자세를 보고 아. 아 이거 오늘 급하면 큰일 난다 오!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만약에 누나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 체만으로도 좀 호감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몇번더 만나볼 것 같아 음! 어어. 괜찮은데? 레디! 스타트! 춥다 이제 슬슬. 그 그니까 아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지 않아? 뭐 했지? 오늘 축구 봤잖아 같이 아 응. 응. 그러니까 나는 진짜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응.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본 게 진짜 처음이거든어 진짜? 어 아 거짓말 아 진짜야 아 진짜? 어 내가 자취하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어 응, 응. 누군가를 집에 좀 초대해가지고 같이 뭐술 마시면서 축구 보는 것도 완전 처음이었단 말이지아 진짜? 응. 근데 이제 뭔가 이런 일상적인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어,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축구 보는데 어 다행이다 응 음. 음. 이제 좀 우리도 알게 된지 음.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치? 그 나는 좀 이, 이런 일상을 좀 공유하는 게 어. 너무 좋아서 어. 조금 더좀 깊게 좀 알아가 보고 싶은데 어어 그래. 어. 어. 너랑 좀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야 어? 너랑 연애하고 싶다고, 연애하고 싶다는 얘기라고 너만 괜찮으면 아, 아 네. 지금 바로 대답해야 되나요? 아이고 어, 지금 대답 안 해도 이집 가기 전에 그냥 한번한 얘기, 얘기해 주고 싶었어 어떻게 가기 전에 큰숙제를 준다 어떻게 뭐 담배라도 필래? <웃음> <웃음> 우선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고마워.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? 근데 어. 얘기하기 쉽지 않았는데 생각은 쉬웠어. 왜냐면 너무 좋았으니까. 그래. 가. 저요? 30위요. 아! 30까지 떨어져요? 3 0로 떨어진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잘 가라고 했어요. 집에 가. 갈...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데려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데려다줘야 된다! 아, 물론 데려다주는게 의무는 아니지만 아, 네, 네, 네. 나 고백했어? 집까지 생각해 좀 해봐? 그게 약간 가는 내내 마음이 조금 어수선할 것 같아요.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내가 좀더 50%보다 높았더라면 음. 괜찮았을 것 같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음, 음. 근데 이,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대방을 존중함과 동시에 저... 괜찮은 고백 방법일 수도 네. 있다. 다음 상황으로 아,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셋짜리에서 <웃음> 나와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오는 길. 오케이! 그거 좋죠. 안에 어때? 분위기? 재밌어? 어저 오늘 너무 재밌어요. 재밌지 않아요, 오늘? 맞아. 넌 취했어? 아, 전 약간 어지러운 정도? 누나는요? 나는 조금? 음... 좀 취하긴 한것 같아. 너 연애 안 해? 저요? 응. 있어야 하죠.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? 왜 없어? 아, 여자친구야? 응? 아니, 널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없어? 모르겠어요. 제가 생각해도 왜없는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나 이상형이 뭔데? 좀 대화 잘 통하는, 좀 귀여운 음... 사람. 지금 대화 어 때? 누나랑요? 어 음. 좋죠. 아 그래? 네, 저도 술 먹고 뭐 이렇게 좀 진지한 얘기 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. 음... 나 뭔가 너가 되게 귀여워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저요? 응. 음. 그래서 다음에 같이 술 마시면서 이야기 더 해보고 싶어. <웃음> 아 그래요?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이제 들어갈까요? 아 까지 끝! 어땠어? 상황이 좋아요 술 먹고 둘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분위기 아 연애 이야기를 꺼내고 자연스럽게 녹업에 여자친구 없으면서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상태에서 너가 좋아 하니까 어 저는 아, 오히려 오케이. 이제 신나가지고 저희 둘이 술더 먹을래요?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 50에서 플러스로 한 60, 7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.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... 성공적이었다. 옛날에 저를 좀 끄집어낼까요? 지금의 본인이어야죠. 게이트가 옛날 것밖에 없어가지고 과거의 나. 구미도. 슝. <웃음> 렌즈 다른 거 바꿨네. 맞아요. 한동잘 올랐어? 보고 싶어서. 아 보고 싶어서. 어. 보고 싶어서? 어. 아, 진짜? 응. 너 되게 적극적이, 적극적으로 표현하는구나. 응, 나 보고 싶었어요? 뭐, 뭐, 보고 싶었지. 아, 진짜요? 응. 그럼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. 어, 자주 보자. 아, 진짜요? 응. 그럼 우리 사귈래요? 사귀자고? <웃음> 네. 아, 또 자주 보면서 사귈 수 있는 거 아닌가? 사귀고 자주 보면 되지. 아, 어, 그래? 응. 아, 근데 내가 약간 조금 신중해가지고 자주 보면서 그걸 좀 결정할 수 있을까? 왜요? 아직 잘 모르잖아. 알아가면 되죠. 아, 좀어려울것 같은데. 저 싫어요? 아 싫은 이싫인데 만나죠. 여기까지. 이게 응, 고미도요와 응. 고미도 완전 미쳤는데요? 저 옛날에 어떤 소리가 들었냐면 응. 꽃뱀이에요.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아, 필터링을 안 거치고 얘기한 거저는 진짜 아보고지 않고 꽃뱀인지 아닌지 만나고 판단해봐요. 어요 신미도 한번 볼까요미도 신미도. 디리리 근데 제가 영화 같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? 아 진짜요? 네. 같이 봐줘서 고마워요 고마우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, 어, 네.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보는 게 즐겁다고 처음 느꼈어요 아 어, 진짜요? 네저 때문에? 덕분에 아 어. 음... 그래서... 그냥 음. 어... 되게... 새로운 거를 알려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.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고니 다음 다 약속 있으세요? 음. 아니요 뭐 없어요. 지금 이제 집에 가려고 했어요. 아 네. 그러면은 저희 잠깐 네. 얘기 좀더할수 있을까요? 어예 좋죠, 좋죠. 아 진짜요? 예. 예. 근데 되게 네. 예? 예뻐요. 예쁘다고요? 예 얼굴. 음, 예쁘다. <웃음> 그래, 그... 어... 음, 아니, 그쪽을 좀 좋아하나? <웃음> 자, 저신리도는 거의 한 80... <웃음> 어, 저는 진짜로 그게 너무 좋았어요. 때문에라고 저 했는데 덕분에라고 말 바꾸는 거 보고 저는 여기서 갔습니다. 사실. 그리고 뚝딱거리는 모습도 오히려 포상이다. 그보다 나아요? 어, 저는 훨씬 나아요. 왜냐면 되게 이 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라 것도 너무 느껴지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것에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긴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어, 이게 연말이라 그런지 설렘이 오네요 이거를 근데... 쓸. <웃음> <웃음> 일단 반반이라는 마음 가지 네. 것도 있을게요. 아 응. 어, 오빠 오랜만이야! 안녕! <웃음> <웃음> 일주일 만에 만났네? 그런가? 오랜만이네? <웃음> 오랜만에 만나서 좋네. 아, 그래? 사, 나랑 사귈래? <웃음> 나 사실 오 오빠한테 고백하러 나왔어. 나랑 사귀자. 갑자기 사귀자고? 응. 일주일 동안 오빠 안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. 좋아하는 는 말을 일주일 동안 찾고 살았는데 오빠 얼굴 보니까 바로 나왔어. 어. 아니아니나 지금은 싫은데? 그러면 그냥 딱 일주일만 나사귀어보자 그럼 난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는 거야? 만나자면 바로바로 뭐 만나야 되는 일주일 못할까? 동안 나랑 한두 한 번만 데이트해줘. 아, 두 번? 그래도 별로면 그냥 이제 연락 안 할게. 아 진짜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. 그 정도야? 난 진짜, 오빠, 난 진짜 오빠한테 지금 사랑한다고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. 갑자기 왜? 말을 안 해서 너무 티도 안내고 아니 오빠 너무 바빠서 바쁠까봐 연락 안한 거지. 그래서 딱 나는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어. 아... 나 일주일만 만나봐. 일주일만 만나고 내가 진짜 존나 열심히 해서 나의 매력을 다 발산할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별로다 하면 내가 그냥 꺼질게네눈 아파서. 나 일주일만 상어볼래 아, 그만해. <웃음> 얘 끝인 거죠? <웃음> 오, 한 80까지 오르는 것 같아. 요 많이 올랐는데요? 왜요? 왜 올랐어요? 반반이었다는 가정 하에서는 네, 네. 승해 완전히 100이래. 응. 그리고 일주일에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. 응. 그 기간 동안 안 되면 뭐 많은 거오이 응. 친구는 무겁지만 나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볍게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50대 50이면 한번 도전해볼 수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. 제 실제로 경험담이었거든요. 사귈 마음도 진짜 한5 0도 아니고 빵퍼인 사람과 두명과 사귀었어요. <웃음> 그럼 어떻게 됐어요? 결국더사었어요 <웃음> 일주일 만나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응. 저도 행복하더라고요. 아,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... 말하는 데서 그런 것도 느껴졌어요. 음. 아, 내가 이 사람과 일주일 동안은 한번 사랑 받아볼 수는 있겠다는 음. 라 생각이 들었어요. 괜찮죠? 뭔가 일주일 동안 아, 이게 무슨 사이지?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, 없는 건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하는 것보다는... 음. 사귀자! 그래. 정가 남는 것처럼, 어너 <웃음> 나랑 헤어졌으니까 너 범죄자, <웃음> 너 정가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. 그냥 한나 스쳐 지내가는 인연이 될 뿐이니까. <웃음> 맞아요. 어차피 이렇게 움을 탔으면 친구로 되기가 안 돼요. 서로 그래서...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. 오, 맞아. 차라 사귀는 게더 알기가 쉬워요. 어 맞아, 맞아. 뭘 밀당을 쳐 하고 앉아있어. 그냥 어. 사귀어. 진짜 밀당하는 새끼들 죽빵 마려워요, 진짜. 당신의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. 고백이 진짜 어려워요. 그니까. 그 영동이랑 제가 사귀기 전에 좀 많이 알아보는 스타일이어서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 요 과거에 저는 음. 이기적이었던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음. 내가 좋으니까 너도 나 만나 봐아 어.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좀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썸을 안 탔던 것도 있었고 그렇지 그럼 나썸 이렇게 타면 되겠다 그치? 그치? 나 이제 시성이야 <웃음> 여러분들의 솔로 탈출을 기원하면서 <웃음> 여러분들의 고백을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<웃음> 여러분 사랑하세요 고백하세요. 거울, 러브! 거울 보고! 러브, 러브 알죠? 스케치북. I think you can do, can be done. 이렇게 해서 유준, 유진의 긴가민가 고백 시뮬레이션 대성공! <웃음> 여러분 고백하세요! 사귀자. <웃음> 나랑 사귀 아니 진짜 한 번만 만나봐. 한 번만 봐. 딱 일주일만. 일주일만 봐봐. 진짜, 진짜 아니, 일주일만 일주일 사귀자. 너도 너 나한테 약간 호감, 호감 있지? 근데 사귀면서 그걸 발전시키는 거 보면 되는 거야 나중에 아니면? 그럼 뭐 아닌 거고 아 진짜 일주일만 사귀어 봐 내가 진짜 일주일만 싫다고 하면 나 진짜 그냥 저, 꼬질게 나 진짜 꺼질게 그냥 나도 꺼져 그럼 나도 <웃음> 꺼질게 그럼 <웃음> 끝